<웃음> 네, 음, <웃음> 아, 오늘은 어, 최근 들어서 어, 그 평화교에서 그 동영상이 지금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음, 팀을 나눠서 아맡에는좀더잘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 마침 안 그래도 이 평화의 교회 웹사이트에 동영상 올리는 그 프로세스가 어느정도 어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돼서 아침잘냈다 싶어서 어 지금 동영상 제가 동영상 올리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목적이고요음요 순서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영상 파일을 임포트를 해야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웃음> 현재 캠코더로 가정형 캠코더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USB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어, 가져오면은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폴더가 두 개가 있고요 어, 현재 쓰는 그캠코더 모델은 DCIM 폴더 안에 이제 저기 뭐지 그 디카처럼 어, DCIM 폴더 안에 폴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폴더가 어, 380-0924 이렇게 날, 그 녹음한 날짜가 적혀 있는 폴더가 있고요 어, 그 모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른 캠코더 쓰기에는 모델에 따라서 다른 폴더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찾으면 된다 뭐 폴더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폴더를 카피했습니다 하드에다가 그 카드에서 직접 작업하지 마세요 카드 직접 하면 은더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더 불안정할 수 있어요. 작업하는 게. 그니까꼭 하드에다가 복사를 하세요. 저는 작업할 게 작업하니까 하드에다가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편집 파일을 엽니다. 저는 편집 파일을 이제 틀을 만들어 놓고 매주 같은 내용으로 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 가끔 이푸함에 크래시가 될때안 열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버전이 생겼는데, 최신 버전을 쓰면 됩니다. 요거 그거네요, 이거. 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좀 크게 볼게요. 왼쪽에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에셋들이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 요런 제제목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개별적 어, 개별 아이템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임포트한 파일들도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요런데다 작업해야 되는 파일들이죠. 그래서 이 폴더를 통째로 끌어서 오세요. 이거를 끌어가지고 여기다가 놓으면 됩니다. 드래그를 해서 놓으면 은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생기고 여기 오른쪽 밑에 이 파일을 이제 처리를 합니다. 어, 현재 이 포맷은 mp4로 되어 있는데 그 포맷을 어, <웃음> 포맷을 저기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로 파일로 로 파일인가요? 안네. 요 파일로 프리미어가 작업한 내부용 파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 용량을 좀 차지할 거고요 지금 가져온 아까 그 파일은 mbi1240 어딨나 이 파일은 4기가짜리 원본 파일이었는데 아 1080p였네 그 파일이 이렇게 700메가짜리 파일로 바뀌었습니다 뭘 바꾼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프리미어가 요거를 작업, 기준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 이렇게 가져오고 변환이 될 거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한 2-3분 아니 2-3분 아니고 한 1분정도 시간이 걸릴 거고 기다린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설교를 편집하겠습니다 자르기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러가지 탭들이 보일텐데 그 중에서 어, h u 7 6 0 p 요런 아이콘으로 되어있는 요런 아이콘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어, 이게 뭐더라? 타임라인이라고 하나? 타임라인들인데 어, h u r m o n 7 6 0 p 요게 이제 평소에 쓰는 어, 폴더들입니다 그리고 어, 맨첫 파일을 끌어서 둡니다. 어디다가 둬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두지 마시고, 이 비디오2, 항목에 두시면은, 영상은 비디오2 트랙에 들어가고, 오디오는 오디오2 트랙에 들어갑니다. <웃음> 그리고, 어, 이거를 빨리 찾기 위해서는, 어, 저게, 저게 좋습니다. 음, 플레이로 찾아보는 게더 편해요. 온플레이에서 설정을 해주세요. 무슨 설정을 하냐면은, 환경 설정에 가서 재생 항목에서 단축키들을 좀 소중하게 해어요 왼쪽, 오른쪽은 10초, 컨트롤은 뭐가 기본으로 1분이었던 것 같고, 시프트가 한 5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시프트를 2초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단축키들을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갈 수가 있죠. 10초씩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오른쪽 키를 누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은 90초씩 이동하겠죠. 그리고 시프트 키를 누르면 2초씩. 이거가 왜 필요하냐면은, 어, 설계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일단, 대표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표 기도. 어, 현재 설계는 대표 기도를 같이 넣고 있으니까요. 어, 어. 여기 대표기도 시작했죠. 그러면은 좀... 다 이제 컨트롤로 지금 빨리 가면서 찾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디 있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플레이로 시켜놓고... 아, 플레이 스톱... 스톱하고 리와인드는 스페이스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가 기 시작됐고,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부분을 찾을 겁니다. 여기 끝났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럼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동할게요. 거룩하시고자. 여기입니다. 13분 22초, 20초 부, 부근이에요. 어, 그러면은 여기를 가서 이 동영상이 맨맨이 타임라인 맨 앞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직접 입력해 을 줍니다. 13분 20초. 그러면 아까 그 봤던 그 영상을 이동하고 확인을 위해서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어 맞아요. 지금 이제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좀줄해야겠죠이가 너무 크다. 어. 소리좀줄게요아 여기 프리미어에서도. 프리미어에서도 스페이스 파일을 눌러서 플레이하고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키가 있는데 여기서는 곰플러가 다르게 그 이제 뛰어넘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찾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곰플러를 찾는 게좀더 쉬워요. 더 빠르고 빨리 시작을 하시니 어쨌든 여기 정도에서 잘라줍니다. 자르는 단축키는 컨트롤 K. 음. Okay. 그리고 기억이 안나면 은 여기 마커 시퀀스로 하면 RacerTracks 이제 어, 자르고요 트랙을 이 트랙에 다 두셔야 동영상에 두셔야 여기 있는 것들만 자르게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이미 설정에 이 따른 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설교 제목 아세이나 이런 것들은 안 건드리고 요거만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러면은 다시 어, 잘랐고 그리고 이, 설, 이 기도가 끝난 지점을 찾겠습니다. 전 시터. 예수여. 영원히 있사오니 자리앉아 아멘. 14분 15초. 그래서 14분 15초입니다. 그리고 자릅니다. 보고 확인해 보면 이 아저가 찬송가 조금 일찍 자랐네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어 언두를 하고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안 맞죠? 아, 반초 정도의 그 간극 때문에 아멘. 반초의 간극이기 때문에 반초를 살짝 넘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끊어줘야지 이제 그 다음 진행하시는 어, 말씀 내용이 안 나오죠. 다시 컨트롤 캔으서 잘라주고. 아, 자리 안. 좋아요. 잘 잘렸고. 그리고 이제, 어, 설교 시작을 찾습니다. 306. 설교 시작은 이게 이제 언제부터 녹화가 시작되는 따라서 이 파일일 수도 있고, 다음 파일일 수도 있어요. 어, 어, 캠코더는 이 파일들을, 어, 30분 간격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4기가 이하로 되게도록 그래서, 어, 파일이 보통 여러 개가 생기는데 짤리는 지점이 녹화를 예배 시작할 때 시작했는지 아니면 찬양 연습할 때 시작했는지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보통 저는 찬양 연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 하여튼 그렇고 자 설교 시작을 찾겠습니다 언덕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같은 파일에서 시작을 했죠 설교가 중국에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배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이 캠코더가 설교가 이제 성경목록이 끝나면 거의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 성경목독을 찍고 있다가 설교를 올릴 시간, 어, 카멜을 이동시키면 또 조정, 왜냐하면 손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조정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옮겨 놓기 는 좋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안 켜졌나요? 하여튼 어, 30분 07초. 30분 07. 이세 마이크 넣어주시고요. 이, 왜이 음, 여기서 여기서 이제 따라 주는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초반 영상이고 지우면 되고요. 딜리트 키러로 지우세요. 요 부분은 이제 그 대표 기도와 설교사에 이 있는 다른 내용들이고 이것도 지우고 그리고 요거는 남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몰아줍니다. 어, 이거를 잡아서 밑에 트랙으로 넘기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쫙 당겨줍니다. 그리고 오디오 부분도 다시 잡아서 위로 당겨주고 그러면 비디오의 부분도 위에, 오디오 부분도 위에 이렇게 되고요. 어, 아 어, 응. 그리고 요것도 잡아서 왼쪽으로 당겨줍니다. 이거를 살살 가까이 보면은 살살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빨리 당기면 이렇게 덮어씌우게 되거든요. 어 다행히도 이 프리미어는 여기 끝트머리하고요 클립의 끄트머리하고 요, 요 클립의 끝트머리하고 으로 맞닿았을 때 손이 조금 더 가더라도 어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이름이 뭐가 있는데 하여튼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실 손이 약간 음 뭐라고 하지 손이 미끄러져서 실수로 이렇게 잘 자른 부분을 덮어씌우지 않도록 안도록 해줍니다. 자른 부분들을 서로 이제 지키도록 그러고 있다가. 손을 사, 살짝 움직이서 그러고 있다가 손이 더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가서 덮어씌워지죠. 그래서 살살 해주면은 덮어씌울 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잘 잘린 거고요. 어... 자, 이게 이제 MBI 1 0 1 2 4 0이 있고요. 그다음에 1 2 4 1은뭐볼 필요도 없이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해요. 어, 어좀 일찍 끝났네. 오케이. 그러면 124일만 필요하네요 124일은 설교가 끝난 시점이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집어서 다시 아까 그 2번 트랙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디 끝난 지를 찾아야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그 처음부터 이제 설교가 쭉 이어지겠죠 왜냐면 아까, 아까 그 부분에서 계속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클릭하면 찾아야 되고 아마 여기 어디겠죠 이다는것 여기서 끝났네요 컨트롤러 이동시켰더니 끝나고 지금 이름의 이축구를 하시나? 아니네. 네. 의 일들을 감당해 찾겠습니다 시프트로 이제 부르... 아니면 왜그이에게이 눈이... 지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30분 02초. 그럼 여기다가 다시 30분 02초. 어, 입력하세요. 이 114일 파일을 가져올 때 중요한 점은 시작점을 다시 0분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트랙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우리 가 이미 편집해 놓은 거하고는 서로 건드릴 음료가 없죠. 이제 확인하고, 네, 맞아요. 조금 뒤로 당겨주고, 자르고,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듭 음, 니다선 네, 다음에 하는 하면... 아, 네. 의선교사하며받아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 순서에서 이게 어느 파트에 해당되는거지? 헷갈리네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그 예배 그 순서 여기 문서를 보겠습니다 약간 헷갈리네요 지금 어... 화성과 축도 기도가 아니니까 설교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이 기도가 맞습니다 이들 불러 셔서 부분을 넣어야겠네요. 좀 영상이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영상이 좀 어수선하니까 원래 이제 이 기도 부분을 넣는데 <웃음> 어, 봉헌 위원분들이 지금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찍혀 가지고 어, 저들 불러 주셔서 이렇게 좀 애매하고요. 이 부분을 꼭 넣어야 한다면은 스티커를 넣고 어 이걸로 스티커를 넣어주고 아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 스크린샷을 찍는데요. 스크린샷은 Ctrl+E 현재 화면 저장. 다 쓰이는 것만 저장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미리 이파월드로 들어가도록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파일을 다시 이제 어, 프리미어에다가 집어넣고. 자, 준비가 됐죠. 자, 그럼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봅시다. 여기. 2분 3초. 그니까, 어, 이건 필요 없고. 이걸 다시 이제 맞춰줍니다 계속 이제 편집본이 들어가는거죠 여기 그리고 1242 가지고 타임을 201초 맞춰주면 어, 아. 여기서 이제 들으면 프리미어에서 이걸 들으면은 지금 오디오가 어, 지금 어, 이 트랙하고 이 트랙이 지금 동시에 들려서 혼란스러울거야 여기를 꺼주면 되려나 근데 이거 꺼주면 나중에 임포트, 엑스포트가 제대로 되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I'll give y o 다 함께 기도 드리 e bit. 이 m going to g e 고고 little 특별히 Okay. So, 없어서. o i 로 g to go to the 사4 0초 빨라주고 앞부분 필요없고 뒷부분 필요없고 요거를 이제 끌어다가 됐겠습니다 음. 이제 여기에 있는 영상, 여기 이거를 조금 더 편집을 할 건데요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니까 줌인 어, 을 하겠습니다 요 스크롤로 줌인 을할 수가 있거든요 맨 이쪽으로 당기면은 제일 크게 볼수 있고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점점 이제 작은 거로 줌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더 미세하게 세밀하게 편집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설교 화면인데 편집이 가능하게 열면은요 부분으로 당겨 줘야지 어디서부터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좀 어수선한 장면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여기를 어, 영상하고 오디오를 분리시키고 어, 링크 이건 예정에 없던 내용인데 좀더 고급 편집이라고 볼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 없는 편집이에요 근데. 좀 애매한 경우가 생겼으니까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웠어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영상이 없고 오디오만 들린 상태입니다 고마시고 이걸. 감사하신 하나님 이걸 그대로 처리하면 은 영상이 까맣게 나오겠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아까 찍었던 그 스틸샷을 넣어 줄게요 집어넣고 당기고 그러면 완성 고마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희들 불러주셔서 도와주셔서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아까대로 계속이 되죠 이런 금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어, 아까 그 어수선한 장면이랑 그리고 아예 화면이 없는 것보다는 좀 낫죠 그나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땜질좀 해주고 자 중요한 부분을 하나 자르기어 1080p를 80p, 지금 어,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아까 공플레이스 보던 화면하고 다르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간격이 많이 있는데 머리에서 끝까지 왜 화면이 아우디오 프리미어 화면은 머리가 잘리게 나오는가 어, 이게 왜냐하면은 이 영상이 지금 1080p 영상이에요 어, 큰 영상이에요. f u HD라고 부르는 어, 영상인데, 1920x1080p, 가로 1920, 영상인데, 지금 이 편집은 720p로 하고 있어요. 어차피 캠코더 화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1080p를, 1080p를 엑스포트해도 시간만 더 걸리고 영역만 커질 뿐, 어, 별로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 출력 파일은 720p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프레임은 720p 인거예요 그리고, 어, 볼 보면 알수 있겠지만, 음, 잘안 되네. 하여튼, 나머지, 그 영상의 나머지는 여기에 지금 크롭돼있는거예요 어, 여기 크롭이 돼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 수동으로 720p 맞도록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편집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은 요거를 다 선택을 했죠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 영상 아무 데나 넣고 오른쪽 클릭을 하고 Scale to Frame Size 이거를 선택해 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에 맞도록 720p 프레임에 맞도록 지금 축소가 된거죠 이거 원래 예정에 없던 고급 편집.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이거 고급 편집 할 필요 없어요. 자, 어, 그리고 이제 이 영상과 같이 가는 이 텍스트 레이어가 있어요. 어, 요 레이어가 기도에 해당하는 레이어. 요 레이어는 설교와 이 어, 설교 후 기도에 해당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의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어, 저거에 맞게 맞춰야 합니다 어, 이 영상에 맞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여기를 보면은 지금 설교 레이어가 떴는데 아직 기도... 안 잠깐 설교 시작됐네 여기가 지금 설교가 시작됐는데 어 이번 주 대표기도 왜 이렇게 짧지? 아주 짧네요. 하여튼 어또 제대로 가져온 거 맞나? 잠깐만. <웃음> 뭐 그렇게 결자봐 이거 혹시 아 어디를 꺼놨죠? 요거 요고, 요거를 눌러 놔야 돼요. 버튼.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나이다 오늘 예배 통하여 특별히 우리 두나미스회가 헌신을 다짐하고 봉사를 다짐이 부분이 설마 예배 부른 부분은 아니죠? 봉사를 다짐하고 그들의 께 어... 의문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 기도를 잘못 가져왔네요. 아까 그 부분은 예배 부름 기도이고, 어, 중종 대표 기도가 따로 있네요. 어, <웃음>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 어... 자, 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여기 시작 지점을 찾고 기도에 응답 뭐야? 이크거안 켜져 있어? 아, 이런.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 앞에 잘린 부분이 있지만 부분을 넣, 영상을 소리 없이 넣는 거는 더 어색하니까 여기부터 자르겠습니다. 17분 55초. 자, 그러면 다시 요걸 가져와서, 트랙 2번을 넣고, 17분 55초. 어쩐지 기도가 좀 짧았네. 뭐야. 잘못, 잘못 썼네요. 17초로 나왔었네요. 여기다 17을 갖고, 55초. 예. 네. 자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오디오가 헷갈리니까 요거는 끌게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다카종만위어께서그 음. 능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이다2 1분 48주. 자르고 붙요 됐고 됐고 여기에 아까 그 기도였거든요 베베 브릭기도 그리고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 넣을 텐데 어, 이거를 지금 여기다 넣으면은 이게 덮어 씌워집니다 이렇게 덮어 씌워지고 이게 손실되기 때문에 물론 다시 땡기 순 있는데 어, 손실되기 때문에 그걸 편집한 게더 오르니까 일단 이 전체를 좀 끌어다가 땡겨줘요 오른쪽으로 그래야 공간이 좀 생기게. 그러면은 이제 이걸 넣을 공간이 생기죠. 넣어주고, 보드 다시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아까 했던 작업 있죠? Scale to frame size. 이것도 여기다가 해줍니다. Scale to frame size. 좀줄어들고 그리고 이거를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뒷부분에다가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 대표 기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여기 이제 4분 3분 44 시점에서는 지금 아직 대표기도는 계속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 편집본이에요. 지난주 편집본에서는 이, 이 시점에서 이미 기도가 끝났고 설교가 시작된 시점이어서 설교 레이어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얘를 좀 치워주세요. 이거 이거는 이제 어디를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보여주는 거요 프리미어에서. 나 치워주고 그리고 요 레이어하고 요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어 왼쪽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주면은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밑에 있는 어 점에 가까워졌을 때 프리미어가 알아서 그 지점으로 딱어어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동어 그리고 위치 시켰다는 거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여기 까만 줄이 생깁니다. 까만 줄 보이나요? 까만 줄뭔지 모르긴 해도 까만 줄이 생겨요.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프리미어의 자동 이 고정 시스템의 보조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딱 여기서 맞추는 거고.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이 영상이 시작될 때 끝나는 거고. 그리고 끝 부분도 끝까지 쭉 당겨줍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도 레이어도 당겨주고 이렇게. 요렇게 하면 됩니다. 아, 이건 지난주는 아니고 좀몇달전 거네요. 왜냐면 그 이후로 계속 저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자, 이제 레이어를 맞췄죠. 어디까지였나? 타이틀 화면. 여기 편집, 자르기라는 게 뭔가 손이 많이 는군요 하여튼, 이렇게 되고, 자, 이제 타이틀 화면 을 편집하겠습니다. 타이틀 화면 편집은 이거를 더블 클릭. 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이, 이번 주에 기도하는 분의 이름을 치, 어, 타이핑하고 어그 비칸 버튼. 그 그걸 여기다 써 주고 어 하면 되고요. 근데 이번 주는 성교 기사님이 이제 하는 우연히도 그그두달몇달 달 전에 이제 그 같은 사람이 이제 맡았기 때문에 편집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뭐 김기대 목사님이 하는 거면은 김기대. 그리데 김이라고 썼을 때 바로와 타이핑이 안 되고 여기 위에 표시가 되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쓰면 됩니다. 계속 쓰면은 다음 버튼 했을 때 김기대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고 페이스 바를 눌러주면은 마지막 글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뭐 목사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 글자를 좀더 크게 놔둬고 여기 글자를 좀 작게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끝까지 치면은, 이렇게 계속 큰 글자가 될 거예요. 뭐, 그건 본인의 디자인, 어, 컨셉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대로 하실 거면은, 이 커서를 옮긴 상태에서 해야 돼요. 방, 아, 뭐, 이런 식으로. 이 커서가 거기 가서 이제 편집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아니니까, 다시 언두를 잔뜩 눌러가지고, 아까로 되돌를놓겠습니다 Ctrl Z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어, 아까 그 로그한 웹사이트 있잖아요. 웹사트 로그해서, 여기 자료실, 예배자료 부분으로 가면은, 어, 예배자료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부르심의 삼고초려 카피하고, 다가 페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맞추고 그리고 어 5월 목다 5월 30일 이렇게 해서 타이틀 화면 편집이 된 거죠. 어 경우에 따라 성경 구절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어 성경 구절 성경구절에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어, 왜냐면 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경구절이 있다고 합시다 어, 그 성경구절 지점을 여기서 찾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미 편집이 좀 애매한 상태인데 왜냐면은 이미 잘라가지고이 영상들이 지금 옮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40파에몇분 지점을 찾아도 그 지점이 5분이지만 찾아도 그 5분이 여기서 이제 5분이 아니고, 어, 뭐 15분. 뭐 이렇게 바뀌거든요. 왜냐면 하 지금 다른 영상들이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웃음> 아니면 편집 이후, 어떻게 찾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성경 구절이 있다면은, 어 미리 이제 설교 도중에 성경 구절을 통째로 이제, 낭독을 하시는 거죠. 설교자 하는 목사님이. 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미리 잘라놓은 게 좋습니다. 미리. 미리 잘라놓으면 여기 금이 보이겠죠. 이렇게. 아. 편집이 가능하도록 만들게 이렇게, 이렇게. 금이 보이겠죠. 이미 잘라놓은. 그래서, 아, 여기가 성형 구조 구간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는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성형 구절이 구간이 있다고 하고 어, 그 부분을 <웃음> 자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디오 3번하고 4번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다가 클릭 클릭 하고 어 그러면 이제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르고 뭐 어, 여기가 성경 구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긴 잘라준 다음에 지우고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넣을 거예요 어. 용서의 확신을 넣겠습니다. 아주 작은 이게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거 자주 하니까 그냥 마우스 적당히 잡아서 당겼는데 힘들면은 여기 주변에다가 컷을 움직인 다음에 주민을 하면은 이제 좀잘 보이죠. 이제 그나마. 이리 다시 좀 당겨주고. 그러 어, 예전 편집할 때는 어, 저희가 이제 성경구절을 어, 매주 두 구절씩 읽는 있는, 있는, 어, 리툴르지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용서의 확신 말씀 그리고 그걸 조금 변형을 했죠. 어, 왜냐면 보통은 그냥 아예 성경구절 두 개인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은 그 한국 교회 전통에 어, 타입했서이 교독문을 읽고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어, 다른 성경 구절 있는 그런데 이게 둘다 이제 설교 보통 이게 좀더 설교 본문으로 구각이 음, 되지만 사실 리툴지상은이두 가지가 다 설교의 성경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예전에 보여줬었는데 아 그게 좀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절차에서 뺐어요. 그래서 지금 대신 어, 기도를 넣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아, 대표 기도와 같이 이제 설교 이어지는 어, 그래서 만일 이제 어, 설교 중에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조 구원의 말씀을 다시 읽으셨다고 합시다. 는 이렇게, 아, 다시 이렇게 안 넣어도 되는데, 프리미어는 자동으로 이 포맷을 없애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페이스트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다만, 어, 아, 아까 이 화면 어디, 어디서 어디 갔냐면은, 여기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돼요. 화면 나오고, 어, 이렇게 이제 아래 위로 스크롤을 읽고, 이성형구절를좀 편집을 해줘야 돼요. 읽는 사람 지우고,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칼을 추, 추가로 넣어주세요 아, 그리고 캐스트를 하면, 은아 용서의 확신의 말씀 맞았네 이렇 넣어주고 이런 구조로 그리고 성년구절이다 그, 조금씩 다르니까 이 스크롤이 부족할 텐데 여기는 이 화살표 아이콘 클릭해서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더 밑으로 더 당겨주고 스크롤 내리고 당겨주고 스크롤 내리고 이게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는 이제 특수 효과가 적용돼 있어서 이 글이 쭉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아, 어, 여기가 끝난 지점이 스크롤이 끝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땡겨 놓으면 은 립싱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립싱크가 안 맞는 점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타임싱크를 전혀 안 했는데도 그... 만약일구절조를 읽고 있다고 싶다고 치면은 오디오를 꺼냈는데 다시 여기 오디오 다시 켜놓고 "당신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 증거가 나에겐 없어요. 아, 사장 너무 크다!" 1 절에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네. 너무 길어요. 천천히 드래그가 되는데 이성형인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여기 보이는 구절이 그 낭독자가 있는 그 부분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어, 타임스케안 해줬는데도 앞부분하고 뒷부분 맞춰주면은 그 중간 부분은 다 맞아요. 그렇게 네. 되고, 근데 여기는 뭐 필요 없는 내용이죠. 아까 딴 작업 어, 볼게요. 이것도 지워주고, 이것도 이제 필요 없고, 그리고 이걸 다시까지 끝 당겨줍니다. 이게 성형 구조하는 거고, 노이즈 제거는. 설교 편집에 해당하는 어, 프로세스인데 맨 마지막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따가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줘야 할게이 인코딩을 할때 인코딩 하기 전에 볼까 지금 봅시다 어, 이 타임라인이 어디서 끝나는지 보여주는 어, 마커가 있어요 요거하고요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이 하여튼 그래서 보통 마커는 왼쪽 마커는 맨 왼쪽에 있고 오른쪽 마커는 자동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왜이 타일을 하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이제 예전 설교 편집 길이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거를 당겨서 끝까지 당겨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당겨주면은 이 밑에 이제 까만 선이 다시 보이죠 이게 지금 딱 맞춰졌다는 의미예요 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설교 편집이 끝났습니다 말하면서 하니까 오래 걸렸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 걸지는 않습니다. 한 15분? 15분? 도은은1같분1한분1 0분자5분 15분? 1 5가1가분가5분가5가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 5 이거를 어, 저장 설정을 해 해놓, 놓는 것도 좋고 어디지 어, Edit Preferences General Auto Save 어... 20분마다 Save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3분마다 Save 하는게 어, 왜냐면, 한 10분 작업했는데, 이게 날아가면은, 프리머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10분 편집했는데 날아가면은, 많이 허무하고,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3분 간격를 편집해 놓고, 자, 열심히 저장을 합시다. 저장. 래쉬 없이 무난하게 이제 지금 편집을 끝냈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인코딩을 할 때까지는, 아직 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다 준비 상태입니다. 성가대를 편집하겠습니다. 성가대 의 편집은 여기에 이제 코 o r e 720p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700gp.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 저 제목, 그, 타임라인 이름 편집이 되지만, 여기 아이콘 부분, 여기를 편집, 클릭, 더블 클릭하면은 이 타임라인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 성가대는 어디 있었지? 아 어. 적은. 여기에 있었죠. 하여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튼 여기, 1기여게 있어요. 있어요? 일단 찾읍시다 여기. 여기, 그기 여기, 찾았어요. 여는 여기, 이기게기여가 여기, 여기. 여기, 여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그러면 어1 2 4 0 파일이니까 어딨지? 여기 1 2 4 0 파일 가져옵니다 사까 어 설교와는 다르게 어 성가대 찬양은 파일 두 개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있더라도 어 많이 헤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그냥 트랙을 하나로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몇분이었지 25분 18초 다시 25분 18초 그고 자르고 필요없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한 3분에서 4분 정도 됩니다 악수가 아직 안 끝났을 때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28분 1초 8분 1초 이거 자르고 이 부분은 필요없고 줌아웃 했어요. 앞부분도 필요없고 땡겨옵니다. 앞으로 그리고 조금 맞추려고 타이틀 화면 편집할게요 아 그리고 아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현재 보는 시점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주민 하면은맨 왼쪽에 있잖아요 단축키가 홈 홈키 누르면 은맨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요 레이어를 편집을 할게요. 성가대 제목 성도요 다 함께. 여기서 요 부분만 편집해 주면 아이고. 요, 요 부분만 편집해 주면은 아이고. 단축를자는으로 컨트롤 A. 컨트롤 V. 아이고. <웃음> 컨트롤 C. 아까 컨트롤 키가 아니고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었네요. 컨트롤 A. 그리고 날짜는 안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에 Scale to Frame Size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쓱 나오고 한 30초 정도 있다가 쓱 없어집니다 여기부터 오케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없어져요 자. 요런 효과예요 음... 어... 선관에도 편집이 끝났습니다 이걸게또 저장 어, 자 인코딩 들어갈게요 어, 일단 제일 빠른것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빠른게 오디오 인코딩, 설교 오디오 인코딩 그 다음으로, 성가대, 오, 인코딩이 빠르고요. 왜냐면, 하 성가대 인코딩은 짧으니까, 그리고 설교 등의 인코딩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아, 그리고, 그 전체, 전체 인코딩도 있겠고, 어, 잠깐만요. 이게 제가 인코딩 결과만 저장해두는 폴더에요 자, 어, 인코딩을 하려면은 인코딩은 이제 이 편집 작업 내용을 어, 동영상으로 바꾸는 다시 바꿔주는 어, 작업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들, 들어요. 어, 아까 타임라인을 여기 이제 에셋 리스트에서 선택합니다. 여기가 에셋 리스트예요. 타임라인 어딨지? 설문 720p 알겠죠? 설문 720p 더블클릭을 할게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 편집했던 설계 파일이 떴죠 그러면은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파일 메뉴에서 파일, 엑스포트, 미디어 그리고 포맷이 MP3 하고 h 2 6 4를쓸 건데 일단 MP3 오디오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포맷은 170924 설문 Q 그 옵션에 q 하고 어, 바로 하기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엑스포트 Export. 엑스포트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엑스포트를 하면 은 프리미어 자체가 인포코딩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프리미어 창을 쳐다보기만 해야 돼요. 다른 작업을 할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코딩을 여기 Q 넣어놓고 다른 거 시작하고 또 다른 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큐를 어, 어, 하면은 이새 프로그램에 떠서 인코딩만 전문화 하는 프로그램에 떠서 인코딩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이상하게 2분을 기다렸다가 인코딩을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하이라 하면은 어, 어떻게 하지? 보통 이 버튼을 클릭할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이 아, 클릭이 안되네요 뭐 어쨌든 1분 지나면 시작할 거니까 문제는 아니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디오 큐 시켜놨죠 그 다음에 어, 저기 성가대 성가대 파일을 큐 시키겠습니다 120p 이거 더블 클릭해서 많은 파일인지 확인하세요 이거죠 파일 엑스포트 미디어 h264로 바꿔줘요 68은 170924. 그리고 파일을 넣어줍시다. 어, 도요다 함께. 다 함께. 그리맨 끝에 꼬리는 choir라고 넣어줘요. 이게 왜 이렇게 포맷한지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리고, 어, q. 또 어, 이제 q에 추가됐죠. 1번, 2번 이렇게 어? 타이머가 리세이 됐고, 2번으로 그리고 이제 스타트 큐 버튼이 생겼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타트 큐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설교, 어... 설교 동영상 코딩하기 전에 이 노이즈 제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오디오 인코딩이 끝나야 됩니다 40초 남았네요 40초 뜨는 동안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해 놓을게요 일단 오다시티 라는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무료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으로 노이즈 제거를 할 겁니다 이제 이 인코딩이 끝나면은 여기 화면이 뜨겠죠 파일이 그리고 어 지금 한 작업은 어 CPU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디서 어드셋에서 요거를 작업하면서 동시에 작업하면은. 이게 많이 이 프로그램이 오디오 노이즈 제거가 많이 버벅거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중단시켜 놓을게요 s t o p 누르지 말고 포스 u 누르세요 포스. 그러면은 잠시 중단을 하고 그리고 공구 2 4 sermon 여기 파일 있죠 그러다 놓으면은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기다리세요. 열었어요 자, 어, 이게 이제 석유 파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가 40분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소리 사이에 공간이 잘안 보이는데 단축키가 여러 개 있는데요. 컨트롤 누르고 어, 여기도 줌인, 줌아웃 기능인데 아까 프리미어처럼 뭐 스크롤을 놓고 세 가지 단계로 줌인이 세 가지 단계인가? 하여튼 어, 이 버튼들도 컨트롤 1, 2, 3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1은 줌인 을 하는 거고 컨트롤 3은 줌아하는 거고 보기 적당한 줌인 레벨을 가려면 컨트롤 2 하면은 이제 정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파 모양이 보이는 정도까지 이제 줌인이 됩니다. 늘 좋은 길로 이렇게 이제 나오죠. 어, 왜 이게 아니 이거 이상하다 소리가 지금 어디 스피커로 안 나오고 늘좋 조... 좋아요. 너무 크니까 줄여 줄게요. 늘 좋은 길 길로... 좋아요. 자. 여기 보면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거 이거 들리세요? 이거 이런 노이즈. 어. 설교를 팟캐스트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컴퓨터 스피커로 들으면은 이런 노이즈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귀에다가 바짝된 이어폰이나 이런 거를 듣고 들으면 이 노이즈가 들려요. 그래서 장시간 듣다 보면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리미어의 노이즈 제거 기능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 누가 연락 왔는데? 어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 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 음파를 훑어 보다 보면 은 어, 노이즈가 눈에 확 보일 거예요 어떻게 아니면 은 이런 것들은 다 음성이고 그 사이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지직지직 거리는 자그만 파동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파동이 많아 보이는 부분을 아무데나 선택해 가지고 이 정도 선택해 주고 클릭해 가지고 드래그 해 주면 돼요 그리고, effect, noise reduction, get noise profile. 그러면은, 이 부분을 분석해서, 이거의 패턴이 어떤 건지, 지금 이제 저장을 해놔요, 프로그램이. 그리고, 이 선택을 해제하세요. 아무거나 클릭하면 돼요. 그럼 선택이 해제됐어요. 그리고, effect, noise reduction, 하고, 이 파라미터들이, 아까 그 패턴을 분석한 결과예요 그래서, 오케이가 누르면은 노이즈 제거 작업을 하고 어,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어, 저는 지금 요즘 노이즈 제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이크 지금 설비가 계속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노이즈가 거의 안 들을 정도로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괜히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어, 하지만, 그날, 이제 녹음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아, 어, 하여튼 여러가지 요인으로 노이즈가 많이 낄수 있어요. 어,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 처음, 이제, 우리 교회 설교하시는데, 이걸, 이제, 마이크를 실수로 잘못, 너무 멀리 두고 하셨다든지, 아니면, 나이, 설교는 마이크를 꺼두고, 어, 진행하셔서, 할수 없이, 천장에 있는 옴니 마이크로 녹화를, 녹음을 해가지고, 어, 엄청나게 울리는 적이 들리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좀센 경우에는, 이렇게 노이즈가 엄청나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이렇게 따로 작업해주면은, 노이즈를 그나마, 좀 이제, 잡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대표기도의 파트에 좀 노이즈가 좀 많이 잡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번 주 녹화본은, 어, 뭐, 대표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깨끗하게 잘 잡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아까, 약간, 약간의 파동들이 보이던 부분들이 이제 없어진 걸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엑스포트라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노이즈의 예를 들면 이제 그 기도 파트하고 설교 파트가 노이즈의 수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설교하는 부분 설하는 분이 다른 마이크 쓰고 기도한 부분이 다른 마이크 쓰는데 특정 마이크가 노이즈가 더 심해서 여기만 더 심하고 저기는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노이즈가 적은 부분으로 노이즈 제거를 하면은 큰 부분은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 설교 부분에 작은 노이즈를 제거했더니 지도 부분의 큰 노이즈가 아직 남을 아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제거를 해주세요. 패턴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제거해주시면 되고 Export Audio 어, 여기다가 인코딩을 하는게 아니고 Dropbox 어, 여기다 인코딩을 하고 있죠 t e r m i n a t a b l e 그러면은 여기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 폴더는 지금 이제 교회 어, 자료 파일만 잔뜩 모여있는 그런 폴더에요. 네,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 미디어 인코딩이 지금 내고 있는 중안 하면은 이게 안 그래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데 더 버벅거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컴퓨터는 지금 6세대 i7이에요. 6700 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했죠. 아, 감기가 좀 걸렸는데 말하기가 힘드네요. 많이. 많... 자, 익스포트가 됐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이 파일 지금 맘금 만든 파일이에요. 일치공고 이상. 이 파일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코딩 폴더에 있는 파일은 아까, 아까 저거 할때 만든 거죠. 저기. 프리미어가 만든 자음에 있는 파일. 지우시고,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이제 오디오, 오다시티 닫고. 그러면은, 이 편집 가능한 프로젝트를 저장할 거냐가 뭔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일회용으로 그 노이즈 제거만 하면 니까 저장할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이 오디오를 다시 영상에다 넣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다가, 당겨주시면 됩니다. 해도 나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여기다가, 아세리스트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인코딩이 진행되고, 이렇게. 오디오 파일이니까 금방금방 돼요, 이거는. 그리고 다시 설교 파일을 열어서, 이 오디오를 교체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교체하냐면은, 안 돼요. 하나씩 해줘야 돼요. 클립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언링크 단체를 되나? 맞네. 또 언링크. 또 언링크. 여기 뭐가 많잖아요. 좀 줌인을 해주고. 아, 이건 이미 언링크돼 있죠? 언링크, 예, 언링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오디오 부분만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언크가한 상태면은 이렇게 선택해 주면은 영상이 같이 선택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디오만 선택하고 지웁니다. 그리고 아까 가져왔던 이 설교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자기 같이. 깨끗하게 변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죠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땅에서 두번째 부름심 속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말을 못하고 아까 거와 비교하려면 음 지웠던 이 파일 이거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보세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고주열 목사님을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네, 어디 있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로서의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불꽃의 상징이라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에요. 아까 아, 그 스스스스스 하는 답은 약간 들렸나 모르겠네요. 결국 이 모든 12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그 부르심에 응답. 하여튼, 볼륨을 크게 하고 잘들으면 노이즈가 약간 들릴 거예요. 하고, 근데. 그리고, 애금 내가 떠나온 지 40년이나 됐어요. 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말 중간중간 사이에 들리던 살짝 들리던 노이즈가 완전히 없어졌죠. 아까, 아까 한 작업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어, 그리고, s e 720p 하여튼 아까 말했듯이 이 노이즈 제거 작업은 보통 필요 없고 심한 경우에만 하세요 심한 경우에만 720p p o 미디어 l 764 1709 24 하고 설계 제목 넣어주고 부르심의 삼고처려 그리고 sermon 라고 적어주시고요 누르고 이거 아까 이제 스톱 해놨으니까 continue <웃음> 자홍가대 파일이 얼마나 빨리 업로드가 될지 그리고 이제 이거 평화 교회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아 스크린샷이 남았네요. 스크린샷 이남았네 음, 스크린샷. 어, 평화 교회 계정은 admin@churchpeace.org 계정, 지밀 계정이에요 이게 이게 지밀 계정의 아이디인데 거기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관리자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많이 넣어놔서, 이 유튜브 파일은, 아, 저한테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편집하실 건 이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네요. 하여튼, 여기에다가, 이제, 이 유... 어... 교회의 크롬 세션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다 이제, 어, 커스터마이징 되있습니다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게. 이건 재정 관리. 이거는 이제 다른 계정들 그리고 이게 이제 영상 관련된거 업로드로 갑니다 언제가 되려나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고요 어, 기존에 있는 다른 파일들을 가지고 스크린샷 찍는 것을 설명 드릴게요 아까 스크린샷 찍는거 봤죠 지금 풀 밖에 없는데 풀라도. 예를 들어서, 그 설교도 그렇고 보면 서하는게 좋은데, 어 여기 이게 음. 완성된 파일이에요. 완성된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도도 하는 게 같이 들어가는데, 응. 기도를 대표 기도를 다른, 다른 분이좀 알기 쉽겠죠. 위로와, 어.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아, 있고 소망 아, 예. 되어서 봉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 70년 동안의 시사 주간 설교 파트가 있고요. 자, 그래서 스크린샷을설교 파트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좀 물을, 눈을 뜨고 있는 장면에서 너무 이상한 장면 찍지 마시고 하여튼 적당히 이런 거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이제 손을 움직여 계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거좋네요목소리 항상 인상을 좀 쓰셔서 그게 안 좋긴 한데 하여튼 손을움직이 있으니까 좀더 역동적인 느낌이 전달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화면을 맞춘 다음에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스크린샷 단축키는 아까 봤다시피 컨트롤 E 영상 컨트롤 E 현재 화면 저장 그러면은 아까 지정해놓은 폴더로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어... 스크린샷을 찍었고, 끝났나? 어, 끝났다. 어... 자, 지금 성간의 파일인코딩 끝났어요. 여기 있죠. 선가대 파일 스크린샷은 이렇게 제목이 살짝 떴을 때 처음 부분은 말고요 여기는 아직 완전히 뜬 상태가 아니에요 좀좀 좀 연하죠 이 상태 한 10초 지났을 때 그래서 여기를 스크린샷 찍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스크린샷 파일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 포드엣. 어, 인포드 파일이 목통이 됐는데요. 이게 뭐지? 인포드 파일을 찾아가겠습니다. 폴더를 네? 왜목통이 됐을까? 요 때문에 목통. 없네요 하여튼 어, 요, 동영상 파일을 잡아서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유튜브 웹페이지 화면 위에다가 놓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브라우저가 파일을 받고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도 추가로 파일들을 이거 올리는 사이에 인코딩이 끝났다 싶으면은, 물론 끝날 없겠지만 35분이 걸리니까. 끝나면은, 어 계속 잡아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파일을 어, 끝났으니까 올리겠다 하면은 또 끊어다가 여기다 그냥 당기면 넣어주면은 계속 이렇게 이제 다음 파일 다음 파일 이렇게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은 캔슬 시키고 그 파일을 다 지금 시범을 올리고자 한 거니까 없고요 아, 자. 그거를 러 웹사이트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회 웹사이트 왔죠? 로긴 했죠? 그러면은 어, 새로 추가 글 찍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목을 씁니다 어, 제목은 성도여 다함께 아까 봤던 그 예배 순서 파일 정도요. 다 그리고 어, 흑성 넣어주고요. 이제는 성가대라고 글로 써주세요. 이게 뭐인지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 화면이 처음 로그인하시는 분이면은 조금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이 화면 구성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요. 어, 여기 화면 옵션. 맨 위에 보면 화면 옵션이라고 이게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주면은 어떤 박스들을 볼지 알 수가 있고요. 어, 여기 필요 없는 것들 지울게요. 저는 뭐가 필요 없는지 아니까. 애 에트리맨 필요 없고, 어, 헤드 포토커도 필요 없고, 팟캐스트 는 필요하고, 설교 때문에. 글쓰이 필요 없어요. 언어 필요 없고, 그 형식이 필요 없고, 그 형식 뭐더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필요 없고, 팟캐스트 리즈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러면은 좀더 화면이 깔끔해졌죠. 필요한 거 없이. 리다 d i 도 없읍시다 아주 가끔 했죠 팟캐스트만 있고 네. 여기 특성 이미지 라는 박스가 어딘가 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박스들을 옮길 수도 있어요 제가 편한대로 내 워크플로우에 맞게 옮겨 주시면 돼요 다만 공개하기 화면은 메뉴에 두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핵심적인 <웃음> 박스니까 자, 그래서 특성 이미지 특성 이미지 선택을 클릭 해주시고 그리고 어... 아까 찍었던 스크린샷 여기서 지금 성도여 다 함께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업로드 되고 있을 때나 끝났을 때나 퍼블리시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냥 올려주면은 어이 비디오가 프라이빗 어,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프라이빗 상태면은 웹사이트에 올릴 수가 없어요. 프라이빗 상태 맞나? 음, 프라이빗 상태인 것 같아요. 어쨌든 퍼블리시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여러 개 올라가고 싶을 때, 퍼블리을 눌러주면은, 최다, 이제, 공개 상태가 돼요. 자, 어, 이거를 올릴 거니까, 어, 도요다 함께, 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웬만한 요즘 웹세트들은, 그냥 파일을 갖다가 넣으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업로드를 하든지 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올라갔고 여기 선택이 됐고 특성 이미지 설정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고요 어 그리고 본문 내용은 성가대 찬양 내용은 본문에 안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영상으로 넣어주면 되고 업로드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유튜브 링크가 뜨거든요 유튜브 링크는 유튜브 URL은 그 주소를 말하는 건데 그 주소를 치면은 이 주소라는 거는 그 주소 웹 브라우저에다가 이거 주소를 치면은 그 페이지가 뜬다는 뜨는 어왜이하지 뜨는 그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웬만한 제대로 된 웹사이트는 하나의 아이템마다 하나의 물건마다 이렇게 URL이 따로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데는 좀 어, 관리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막 어디서 뭘 클릭하고 따라가고 뭐 해야 되는데 어, 제대로 된웹사이트는 뭐든지 바로가기 단축 url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 가서 볼수 있게 어... 그래서 이게 좀긴 버전이고요 여기 있는 게 짧은 버전이에요 이게 짧은 버전 긴 버전 이지만 어, 유튜브에서는이두 가지를 다 같은 페이지로 간주합니다. 여기 가볼게요. 이거는 그냥 유튜브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URL 단축 서비스예요 그래서 같은 거고, 보시면은 요 부분, 요 비디오의 아이디 번호가 여기랑 여기랑 같은, 같다는 걸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걸 올리든 이걸로도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둘 중에 아무거나 여기서 이걸 클릭해도 되고, 하여튼 여기서 주소창에서 카피해도 되고 하여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그 URL을 이제 동영상 첨부 파일로 만들어 주고요. 동영상 첨부 파일 아니고 하여튼 동영상을 첨부해 줍니다. 인베드 시켜주고 그리고 이걸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 이 올리는 설교 파일이 지난주 거가 아니라 지지난주 거나 뭐 하여튼 좀 오래된 거라면은 여기 편집 즉시 공개를 날짜를 맞춰주세요. 뭐, 뭐 8월 뭐일거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좀더 편집증 있으시면은 사실 이것도 9월 왜냐면 이게 오늘 날짜로 나오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9월 30일 나온 게 아니고 9월 24일 날치죠. 어, 이렇게 OK 눌러주고 어, 공개 하면은. 어, 글이 올라갑니다 그리네요. 올라갔죠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이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 뭔지 이거는 올라가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어,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갑니다 웃기게도 특성, 성도에 다함께, 9월 24일, 있죠. 자, 어, 있고, 어, 아까 했던 작업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했는지. 특성은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어, 이제, 급하게 작업하다가 하는 실수가 가끔 있는데, 일단 자동화된 프로세스부터 설명해야 되나? 일단 태그. 태그 선가대가 없었잖아요. 특성은 선가대가 아닌 팀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특성에 들어가 있지? 심지어, 트린샷도 잘못됐네. 이따가 고치고, 봉원성봉원성은 저기 선가대가 안 했죠. 어, <웃음> 어... <웃음> 음... 저는 이제 교회의 웹사이트를 데이터베이스화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검색이나 찾아보기가 쉽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정보 구조가 체계적으로 짜여 있도록 어... 하고 있고요. 그게 저의 이제 웹사이트 운영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봉원성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태그 봉원성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봉원성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봉원성만 볼수 있고 뭐 이은정 자매님이 어, 집사님이 어, 어, 나온. 잠깐. 이은정 집사님은 <웃음> 교회에서 불리는 이름이 두개예요 결혼하기 전 이름이 이은정하고, 어,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조씨를 불러서, 그 나, 남편분의 이름, 성인 조씨를 불러서 불러주는 교인분들이 있고, 이름을 은정인데, 언정으로 잘못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두 가지 이름을 다 태경,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파일들은 다 조은정 이름 앞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은정으로 찾으면은, 이렇게 이제 봉원성이 나오고, 조은정 집사님 가족과 함께 부른 봉원성. 그리고, 이 2014년 회지 평화의 울림에 게재한 글도 나오고, 그리고, 어, 성가대 성난 칸타타? 이게 나오고, 동영상이 같이 있으면 좋을텐데 왜 안오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그리고 어, 음악회 내용은 왜 태깅이 안되는지 기억이 안나지만 음악회 내용도 태깅할수 있어요 아마 저작권에 아니 저작권관련도 비밀 올리면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온갖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게제 목표고요 그래서 특성 밑에 카테고리로 성가대가 따로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성가대가 하지만 왜냐면 가끔가다가 두나미스가 하고 가끔가다가 뭐 이렇게 특성을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인 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기게 청년의 보건성이죠 그러면 이건 청년회로 태깅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청년회 클릭하면은 청년회랑 연관된 모든 이제 포스팅들을 볼 수가 있죠 보온, 어, 7년 봉헌성, 2016년 봉헌성, 청년의 헌신예배 설교, 어, 청년의 헌신예배 설교, 이건 뭐지? 등등. 네. 아, 이거는 좀 이제 편집이 필요하네요. 예전, 예전 레가시 포스팅이라서 지금 편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 자, 어,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가 이제 자동화되어 있어요. 뭐가 자동화되어 있냐? 페이스북. 웹사이트에 올리는 그 순간 페이스북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그 올렸던 이 특성 이미지가 여기에 썸네일 이미지로 나오고 썸네일 이미지 나오고 제목이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링크가 뜨죠. 링크를 클릭하면그 페이지로 가서 사람들이 그걸 들을 수 있게. 지금 페이스북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트위터. 트위터에서 이제 동시 다독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특성 이미지와 함께 어, 그볼수 있는 링크가 나오죠. 그래서 이 특성 이미지가 예쁘게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나와 나온거나 또는 설교의 경우 목사님이 이제 잘 나왔을 때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 <웃음> 그렇게 되고요 아, 자. 보이지? 볼륨이 좀 작나? 한참 떠들었는데. 볼륨이 좀 작을 것 같은데. 자. 어디까지 했죠? 인코딩. 인코딩. 아, 끝날 기미가 없네요. 근데 설교를 올리실 때는 이렇게 편집을 하세요. 어, 태그, 고, 우르심의삼고처요 카피앤 페이스트 하시고요. 여기다가, 보주얼 목사님이 설계했다는 거는 여기 태그로, 보주얼, 이렇게 달아주세요. 이것도 목사님별로 다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성 이미지 올려주시고, 일단 연습삼아서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설교 카테고리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태그에 추가로 성경 본문의 그어책 이름을 적어주세요 출애굽기 마가복음 이렇게 토마 마가복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선택인데 이 설교를 어떤 주제나 범주나, 뭐, 특정 절기라고 볼수 있다면은 그것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어, 부르심의 상고처리잖아요? 그러면 뭐 소명, 이 주제인가? 이렇게 이제, 어,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웃음> 상고처리라고 <철회하고> 하셨으니까, <웃음> 나름대로 상국지 얘기가 들어갔죠? 뭐 상국지 넣어도 되고, 어, 그리고, 이날은 두나미스 회 헌신 예배했잖아요. 그럼 두나미스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태그를 넣어주면 되고, 어 그리고 팟캐스트 파일에 업로드 파일을 선택하시고, 아까 그 제거 그 노이즈 제거했던 또는 노이즈 제거 파일이 없으면은 안 필요가 없어서 하나 안 했으면은 안한 파일을 mp3 파일을 어 여기다 그 태그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은 그 교회 파, 교회 설교를 팟캐스트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어, 오디오 파일을 받아서 들을 수가 있, 있어요 이걸 넣어 주시고 선택하고 그리고 성경 본문을 넣어주세요 본문에다가 그 매형 본문 여기다가 넣어 주시는데 여기서 바로 카피하시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오. 아 저는 지금 여기 특수 프롬 플러그인이 적용돼서, 이렇지만, 여기 온갖 이상한, 어, 그, HTML 코드가 보일 거예요. 텍스트 부분에. 그래서 그거를 쓰지 마시고, 노트패드를 경유하세요. 노트패드 에다가 한번 카피 앤 패스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카피를 해가지고, 지금, Ctrl X 눌렀어요, Ctrl X, 컷 하고 여기다가 페이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포맷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제 편집을 하겠습니다. 교동문이라는 거를 없애고 좀 되게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구원의 말씀 엔드월드지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다가 동영상 링크를 넣어줍니다 어... 지금 아직 인코딩이 안 끝났으니까 예전에 있던 동영상에서 아무거나 넣을게요 이거 넣겠습니다 저기... 자 여기 이 파일, 이 URL 카피하시고 테스트하고 이제 뜨죠 그리고 9월 24일로 바꿔주고 뭐안 바꿔주셔야 되썸네일인지꼭 어,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썸네일 없는 채로 올리시면은 없는 채로 공개하면은 그냥 올라갑니다 네, 썸네일 없는 상태로 그러면은 좀덜 이쁘죠 썸네일이 없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 썸네일 잊어버렸네 하고는 특성 이미지 그때 가서 추가하면은 이거는 업데이트가 안됩니다 그대로 있어요 이미지가 없는 상태로 그래서 맨 처음 올릴 때첫한첫 방에 이제 이렇게 넣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개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전 공개 안 할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파일이 아니니까 아니, 아니니까. 유튜브만 없애고, 지우고, 임시 글로, 아니, 썸네일도 없고, 그리고. 임시 글로 저장해두고, 나중에 이제 다시 쓰면 되겠네. 임시 글은, 어,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로긴 했죠? 여기 평화에 교 눌러가지고,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요. 그리고 글. 클릭하면은 임시 글들이 나옵니다. 쭉 나와요. 임시 글들하고 지금 온 글들하고 예배 자료는 비공개로 돼 있고 어 저기 임시 글은 이제 계속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어디까지지나요아 자동화된 거 하나 더. <웃음> 어, 이제 웹사이트에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유튜브 계정에도 지금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냐면은, 일단 날짜를 맨 앞에 써주고요. 이렇게 170924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어느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게. 왜냐하면 업로드한 날짜는 이게 지금 좀 뒤죽박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업로드한 날짜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교회처럼 매주 뭐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어,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제목이 들어가고, 맨 끝에 꼬리말로 이렇게 어떤 종류의 업로드인지, choir, sermon, pull. Pool. pull이 있거든요. pull 어, 편집하는 거 아까 한번. 그리고 뭐 이제, 뭐, 강, 특강,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태그를 만들어 놨고요. 유튜브 자체적으로, 어, s e 꼬리말하고 c h o 꼬리말이 붙어 있는, 어, 영상들은 자동적으로 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어딨지? 뭔가 플레이리스트 settings, autoadd, s 특성. 그면은다 올라가게 해놨고, 이 플레이리스트가 지금 이 교회 웹사이트 첫 화면에 인베드 돼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퍼블리시 하는 순간 여기에 올라갑니다. 어느 순서로? 올린 역순으로. 그러니까 가장 최신, 최근에 올린 파일이, 올린 영상이 여기에 뜨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거를 볼 수도 있고, 클릭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요거를 누르면은 예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 하나도 안 대고, 이렇게 이제, 그니까 이제 편집자 입장에선 손해는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편한 시스템이고. 어... 그리고 아직 도입은 안 했는데 아, 현재 안 쓰고 있지만 또 돌아가고 있는 자동 저것들이 있어요. 설교만 볼수 있는 스 리스트. 얘도 자동으로 썰머이랑 꼬리만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성하고 뭐 등는 그것도 다 플레이스트가 있죠. 웹사이트는 어, 쓰고 있지않아요 왜냐 웹사이트는 지금 글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 올렸을 때 어, 설교가 됩나이 모양이 좀더 보기 좋기 때문에 이 모양을 이,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그 웹사이트 첫 화면에 오는, 오는 것만 중요하다 싶으면은 사실 웹사이트에 안 올려도 동영상만 올리면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 태그들이 나오죠. 북한도 관련 태그. 아, 이거는 지금 웹사이트 전체 차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태그들입니다. 마가복음을 성경 본문으로 세 택한 설교 들, 이 거를 마가복음 1 장, 마가보음2 장, 이걸로 분류 될 지나 잘 모르 겠어요그래 이런 식 으로, 어... 그게 다인 것같 네요. 어,까지 보수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업무상 일이 바빠서 이게 많이 밀릴 때가 있어요. 2, 3주, 2, 3주 식 밀릴 때가 있고, 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은 설교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코딩을 시켜놔요. 인코딩을 시키는 순간, 어, 주의하실 점은 이 raw 파일에 있는 이 원본 파일들은 없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타임라인은 지워도 돼요. 이거는 딱 지워도 인코딩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우고 다음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인코더가 지금 컴퓨터를 좀 버벅거리게 하니까 중단, 중지를 시키고 다음 주 설계 파일을 작업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인코딩 시키고 또 이제 그러면 이큐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또 만들고, 올리고, 또 만들고, 올리고. 그래서 보통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컨티인을 눌러주면은 이제 풀 버전까지 포함해서, 어, 하루, 한 주씩, 한 주씩 이제 설교, 특수, 어, 성가대, 그리고 이제 풀. 전체 영상 그냥 이어붙인 거. 편집 하나도 없이 그냥 이어붙인 거. 어, 그거를 다 처리하는데 한3마 걸리나? 한 시간 걸립니다 컴퓨터가 3 시간 동안 컴퓨터가 느린 모드가 되는 거예요 게임도 못 하고 웹 브라우징 정도는 문제 없이 할수 있어요. 그 컴퓨터가 좀 느린 느린 컴퓨터라면 웹 브라우징도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쌓아놓고 자러 갑니다. 그럼 다음 날 일어났으면 이게 다돼 있죠 인코딩이. 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어, 본인의 그 타임 플로우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풀, 풀 버전 작업은 쉬워요. 이렇게 이제 폴더 채로 가져온 파일이 있잖아요. 폴더 채로 드래그하시고 마우트 해가지고 다 선택한 다음에 Scale to Frame Size 이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 길이 맞춰주시고 그럼 끝. 작업해주면 되고, 어, 그리고 뭐, 특강. 특강은, 프로그램. 음, 어, 어, 파일을 끌어넣고, 설교 편집하듯이 이제 편집을 하고, 어, 왜냐면 이제 뭐, 초반에 뭐, 인사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 끝나면은, 어놓고 제목 편집해 주고 아, 아까는 이게 지금 이게 다 선택 돼서 더블클릭 안 됐고 요것만 선택된다 해서 더블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내용을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교회 공식 주체인지 아니면은 공식 주체가 아니고 무슨 외부 단체가 교회에 와서 강의한 건지 구분해서 교회 공식 행사면은 p c s 의 로고 달아주고요. 아직 뭐 교회에서 그렇게 정한 건 없는데,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식 행사면은 p c s 스 공, 달아주고, 공식 행사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로고 없이 그냥 이제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있죠. 어, 특강들은 그, 그 설교처럼, 어, 목소리 잡는 데만 특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 방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예배실은 설교에 특화된 음향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청가대도 이제 오니 마이크 천정에 달릴 거 하는데 어, 사실 그방 그 이름이 뭐지? 신교실은 밥 먹는 방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점 그리고 이제 밥 먹다가 예전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행사 이런 부터 했었고 근래 들어서 이제 특강을 위한 시설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특강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강을 촬영할 때도 어 그냥 마이크 뒤에다 쫙 갖다 놓고 뭐 음향을 직접 꽂아서 촬영하기 때문에 잡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강은 어 잡음을 잡는게 좋을겁니다 안그러면 듣기가 매우 힘들어요 컴퓨터 스피커로 듣는게 아니라면은 헤드폰으로 들으면 그거는 어그 불안입니다 어... 네 이상으로 평화에게 동영상 편집 어,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어, 이 영상을 제 개인 개인 유튜브에다가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게 좋으려나? 뭐라고 올려야 되지? 아니다 교회, 교회 유튜브에다가 올려... 올리... 아, 애매하네 어디로 올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올리면서 이, 이 목차랑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